2020년 9월 28일 9시 1분 제2의 영상일지 음, 오늘은 이제 어, 전체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은 딱히 별게 없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필 사진 아니구나 자켓 촬영 때 이제 했었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음, 말해보려고 한다 일단 자켓 촬영 이런 걸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됐고 물론 첫 앨범이고 첫 활동이니까 당연히 처음이었지만 어쨌든 처음 이렇게 자켓 촬영을 해봤는데 어 우리 데뷔에 가까워지는 가장 첫 걸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어 재미도 있고 뭔가가 새롭고 말로만 듣던 촬영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스타트를 자켓 촬영으로 괜찮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작게 촬영이 되게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서 되게 의미가 깊은 촬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아직까지 결과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잘 나왔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그만큼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지금 많은 상황에서 정말 기대 이상의 무대를 기대 이상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만큼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매번 매번 매순간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만으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진짜 딱 그거 하는인것 같아 지금 와서 일단 데뷔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 단계는 이뤄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생각과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마인드는 어... 잘하자 성공하자 그런 것보다도 우리를 그만큼 응원해주셨고 그렇게 우리 매 순간 매 순간 힘이 되어주셨던 그런 팬분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는 게 일단 최우선인 것 같고 그 열정 하나로 앞으로 계속 나는 갈 생각이다 그래서 요즘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편하다 생각해야 될게딱 그거 하나로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니 어, 마음도 되게 편하고 그만큼 연습과 준비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 같아서 요즘 되게 어,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 같다 그렇게 우리 N.I.F 동료들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너무도꿈 같은 상황이고 그꿈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진짜 꿈보다 더큰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매순간 매순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오늘 영상 촬영... 오상이상 u t 는 여기까지 안녕